와, 이 새끼 영혼이 있는 줄? 와, 뭐야? 오, 뭐야, 이 새끼. 야, 야, 이거 요즘 이상한데? 어, 헤어 컬러 3000이네. 나 이거 살래. 헤어 컬러. 민트 색깔이 있을까? 버터 템창! 아, 까먹었네, 응. 참아요, 이미 늦었어. <웃음> 이미 늦었다! <웃음> 드디어! 와, 근데 이런 색깔도 되게 깜찍하다잉. 그죠? 응? 어, 머리가 좀 많아졌네? 나 헤어, 이거는, 안한줄 알았는데. 오, 어, 이거 귀엽다! 어, 이거 됐다, 귀여운데요? 이게 완전 귀여운데? 어 이것도 귀엽다 이마 깐거? 이마 깐기 깐 머리가 어디있어아 너... 이거 아 이거 존나 웃긴데요 이거? 이거 완전 존나 오 어, 이거 나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? 응? 원래 애기들 원래 <웃음> 애기들 어이 이 머리로 바꾸고 완전 이거 히피 아니야 히피? 어? 오늘 애기 히덜 오빠랑 같이 산책 갈까? 복학생 오빠 다시 왔노. 복학생 OPPA로 간다. 어. 어. 일단, 일단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음 귀엽다. 그죠? 음, 완전 귀여운디요. 음. 완전 괜찮다. 완전 통통 튀고 좋아. 완전 좀 이거 약간 뒤에서 보면 좀 갓파 같긴 한데 어... 야, 앞에서 봤을 땐 존나 귀여운데 왜 뒤에서 봤을 때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갓파 같아? 어? 자 이거 어? 우리 어? 방종 못 보고 잔집사들 위해서 깜짝 어 복학생 OPPA로 바꿔놓읍시다 어 존나 웃기겠지? 응? 다음날 이제 방송을 보러 온 집사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no. <웃음> 음. 머리 색깔도 막, 어? 얼굴에 페인팅 한 것까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? 어? 내가 말이야, 응, 응? 어? 음악, 뭐, 페스티벌 가가지고 말이야, 응? 응? 응? 잉막 이러면서, 어? 그럴 것 같지, 응? 어? 이 e OPPA가 말이야, 응? 어? 리트 타임 없었다. <웃음> 아, 색깔 뭘로 할까? 막 이런 색깔? 존나 걔 나대는 색깔로 하자. 음 아, 물론, 핑크랑 보라가 걔나대는 색깔이라는 건 아닙니다. 어. 어. 방금 포즈 봤어? 완전 복학생 OBPA 가지 않았어? 방금? 와 진짜 대박 돌돌. 방금 봤어? 봤어? 와이게 영혼이 있는 줄? 와 뭐야? 와 대박? 돌돌? 깜짝 놀랐네? 뭐 뭐야 이제야야 야, 이거 요즘 이상한데? 이 X이 이거 핸드폰 보는 얼굴 좀 봐봐. 어? 진짜 은근하고 더러운 미소 진짜. 어 이거 벽지도 막 어? 벽지도 마 같은 걸로 바꿔놓자. 이거, 오파, 옛날 사진이야, 막 이러면서. 우 애기들. 이 오파. <웃음> 잠깐, 이것도 한번 입어보자. <웃음> 진짜 개 미친놈 아니에요? 여기다가, 이거, 어? 양말, 진짜 양말? 여기다 이 양말 신으면 존나 총체적 난국이겠지? 대박이도 짱이다, 그죠? <웃음> 야, 이거 완전 어 지렸다, 어 그죠? 진짜 어 미쳤다, 많이 틱톡 하나. <웃음> 아 근데 이거 바닥에 까니까 약간 핑크인데 왜 이게 핑크색 티셔츠처럼 안 될까, 그죠? 이게 티셔츠가 핑크색으로 됐으면 참 좋을 텐데, 음 이제 이거를 어 이거를 벽에 붙이고, 그리고 이거를, 바닥에 까는 거지. 오호호! <웃음> 음, 음, 굿, 음, 굿. 어.. 우리 애키들, 우리 어파가 옛날엔 눈이 저렇게 컸는데, 안검화수 때문에 눈이 좀 작아졌네. 아, 우리 애키들, 어파 말 이해하지? <웃음> 와. 여러분 근데 이게 차라리 얼굴이 어? 벽인 게 낫지 않아요? 이게 이게 바닥에 있다고 생각해봐. 그게 더 끔찍하지 않겠어? 야 여기 봐봐. 이게 보는 거냐? 어? 눈은 이미 저쪽을 보고 있는데? 응? 어? 미스 얼굴에 딱 맞는 거 개웃겨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내가 있는 캠핑 저 침대랑 라디오가 어떻게 또 빨간색이어가지고 인테리어가 딱 맞는다, 또? 하... 진짜 대박, 돌돌. 들어오자마자 찐광기를 목격.